이 I l like you 아스도어요 어? 아요아 그래요? 어요 Long ắ n h m n a không nói m là n g ờ t h n h e n g i h â n nghe m c h n n chân n c h n ngủ em n g h n g ủ em h â n ngủ m n g ủ em c h n g m c h n m chân ngủ em c n ngủ m n g ủ h â n n g chân ngủ h n k g h ô n g p h ả n g c h ô n n g p h ả i k em h ô n g ủ e i chân n em h n g ủ e n c h n g em n g ủ em n g em chân n g c h i n n em c n g em n g h n ngủ em h n ngủ em c n g ủ em chân ngủ m c g n m g n h n m g n h h n g c n h 아, 래서 아, 아, 아, 아, 잘...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 아, 아, 아, 아, 아, 아, 까 전에 나 보고 얘가 아, 아, 어한 이렇게 너무 보까 그거는 요 M 요한. 네. 그거는 요 아니고. 사랑 is like just one people. One p e r s love one person. We w a n n a say like one person love a lot. l o o so many people. 모두 사랑해요. 모두 모두 다 까. 다까다까모 No. t t t t o 어밖에라는 언니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사랑해, 사랑해. n u o No, Jam. 아 o Jam. No, 네 a m No, Jam. 동생 Anh trai h 아 ề n Hiền h 아 ề n Hiền ơi ơi ơi ơi ơ 아 ơi ơi ơi ơi ơi i ơi ơi ơi ơi ơi ơ 아 ơi i ơi ơi ơi ơ 응? 멍충이 멍충이 yeah. like 멍청이 어 쫄낫 멍충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하셨습니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습니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공짜 밥이다. Oh, I s u s a s n t you i n t i e yourself. 네. And h uh, uh, o w you feel mm. in this 네. month? About 네. uh, t <transcript> uh, uh, uh, mm. uh, yeah. yes. yeah. i s uh, a 어어 y h e u o c h r e m o r i n t e n i n e 노이팅 한 노이팅 한 노이팅 한 노이팅 한 노이팅 한 노이팅 한 노이팅 한 노이팅 한이이 아유. 여러분 예. 오겠습니다. 아, 메뉴가 같은 거죠? 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유튜버 님들 빨리 드세요. 떡볶이 예. 나 떡볶이. 떡볶이. 좋아요. <웃음> We come. It's so funny. Mm, it's s so funny. And I like t t e o k b o k 이 친구들이 지금 칠군에 있는 대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너네 대학교 이름 뭐라고? <웃음> 동동득 탕 대학교. 어, 독특대학교합니다 어. 어. 지금 학생, 학생 기자 신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다들 한국어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상당히 호기심 많고 귀여운 학생들입니다. 야구 좋아해요? 야구? 야구 아니에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 안 좋아요. 프로 좋아요. 해농구 응? 나는 <웃음> 축구 좋아해요. 축구. <웃음> <웃음> 너는 떡볶이 좋아하잖아. <웃음> MT 카이컴? <까이> 아너 <웃음> I like you. I like you. I l i 을 e you.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고 o u I like y 니다 네. <웃음> 네. 우리 저 셀럽은 천하태평 앉아 계시고, 고기는 여기 휴양 온것같다 휴양 온것 같아. 휴양 온것 같아. 뭐라고요? 돈특당 여학생들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나요? 아, 네, 연락처 주고 받았습니다. 잘로? 네, 받았습니다. 네. 어, 역시.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네, 오늘 열심히 영상 찍는다고 고생하셨어요 네 퇴근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제 시상식 때 아, 시, 이제 또아 시상식까지 있나요? 응 촬영하셔야죠 아, 네네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와갖고 와잘 친다 근데 진짜 아니 우리 형님들이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지치셨어요 지금 자 오랜 경기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섯 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잡았다! 아, 끝났습니다 경기 종료 셨습니다 <웃음> 처음에 6점을 드지고 있다가 어 저력을 보여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야 공격을 위 떡볶이 왜 안나와? 떡볶이 <웃음> 앙 <웃음> 중앙, 중 m h t a i v t n i đ mặt h r e n g đã c n t c k í n h thưa quý vị đại biểu và toàn h n h ể c á c vận l u y n viên đang có mặt h b a Summer League cũng đã chính thức khép lại c h í mời ông kêu Chí d ũ p h c h ư t r ì h hội bóng c h à y thành phố h Chí Phật ừ. Ừ. 자, 트 하트 꼴찌 껍고, 하트 은 껍고, 오늘은 껍고, 오늘자 껍고, 오늘은 껍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빠이